2020년 올해 죠 올해 1월 4일날 동료위원들과 함께 재왕적 대법원장을 가능하게 했던 사법행정권의 집중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대신하여 새로운 합의제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조선일보는 다음 타깃은 사법부여 법원판 공수처 발톱 드러냈다라는 기사와 여, 민변, 천면대와 함께 법원 장악 법 발의라는 기사 등을 통해 그리고 문화일보는 독재 의문녀는 정권 홍의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법안이 정부와 여당이 법원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한당 역시 전희경 대변인을 통해 이 법안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법원을 장악하여 독재로 나아가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의 핵심적 이유는 제가 발의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법원 행정처를 대신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구성원 11명 중 과반수인 6명을 비법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무수하게 많은 논리와 해외 입법례를 통해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한 가지 사실만 들어서 비판해 보겠습니다. 우선 2018년 2월 즉, 제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시점보다 무려 2년 앞서서 자한당 주강덕 의원님 역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민경욱, 최교일 의원님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지금 판례를 보시는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를 대신하여 대법원규칙의 재개정과 인사권을 행사할 사법평의회를 설치하게 하고 있는데 그 구성원 16명 모두를 비법관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도 대법원장이 아니라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적어도 현직 판사가 4명 들어가도록 하고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한제 법안에 비하면 훨씬 더 파격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 내용을 위에서 소개한 언론 보도와 자한당의 비판 취지에 비추어본다면 이 법안이 즉 주강덕 의원이 발의하신 이 법안이 훨씬 더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는 자유한국당의 이처럼 파격적이며 충격적인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이뻐하십니까 왜 저만 미워하십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왜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놔두고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만 문제제기하는 것입니까 참고삼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님과 안호영 의원 그리고 저 등이 같이 공동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대법원장이 판사 인사권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인사권을 가지고 모든 걸 통제해 오지 않았나.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해당 법원의 일을 결정하게 하면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해서 사법부의 관료화를 없애기 위해 사법행정권한을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우려를 차단할 완벽할 법안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자이 말씀까지 드리려고 하진 않았지만 아까 인용했던 매체들 중에 한 매체의 기자분하고는 제가 꽤 장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통화를 하면서 제발 열린 마음으로 그동안 야당 의원님들은 무슨 주장을 하셨는지 그리고 사계특위의 법원법조 소위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발 합리적인 비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